애니메이션 예? 침묵 거이 이게 뭐야 이게? 오 나이스 오늘도 어. 이겼어 어? 벌써 시간이 이렇게 ]인데. 되었네? 응 이제 뭐하지? 이거 하지? TTS야? 아, 해님 팬 영상이나 볼까? 오늘은 어떤 영상이 올라왔으려나? 어? 저기 사람들이 많네 근데 애니메이션 이번에 뭉텅기로 만든 신작이 나왔어요 힘들게 만들었다며 퉁야퉁퉁퉁퉁퉁퉁퉁퉁퉁 많았구나. 역시 근본 복 공태니 너무 꿀잼이고. 어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? 어 느타리님이시죠? 느타리님 한판이요. 어 뭐,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. <웃음> 느타리님이라고? 와 느타리님 한판이요. 왜 영상 안 만들어요? 어서 만들어요. 통통전 통통저안요 여러분들 제 영상은 분란을 뭐 일으켜서 죄송합니다. 얼른 가보겠습니다. 앞으로는 일절 저런 자리에 가면 안 되겠다. 모두들 침묵한다고 오해하겠네. 아이고 난 죄송합니다. 괜찮으시나요? 괜찮습니다. 아, 저 혹시 느타리님이시죠? 네 그런데요. 아, 안녕하세요. 밥변홍사입니다. 네임드함의 침묵 재벌을 듣고 왔습니다. 같이 가시죠. 침묵을 아이고 난! <웃음> 법의 결과, 벗어 정보영. 안녕하세요. 밥변홍사입니다. 온통분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행동은 애니메이션으로 보여드렸습니다. <웃음> 이거 TTS예요? 네 바로 침묵과 네임두하인데요.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든 이런 행위가 지속되면 케 K님 뿐만 아니라 방송을 즐기는 시청자, 좋아하는 케 K님 팬분들 모두에게 피해랍니다. 팬 영상 채널의 구독자는 신분이 아니에요. 그죠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. 우리는 케이님을 좋아하는 똑같은 돈통들이지 위아래가 없답니다 그러므로 우리 착한 돈통통 여러분은 네임드와 침묵제를 하면 안 돼요 아행나요 뭐라고요? 만약 그래도 계속 하신다고요? 그럼 뭐 그래 꼭 그래 침묵과 네임드를 방치하기 위한 좋은 교육 영상이었어요 모든 일 <웃음> 멈추어. 뭐지, 뭐지, 뭐지, 아주 지 뭐지, 뭐지, 뭐지, 뭐지, 뭐지, 뭐지, 뭐지, 지